휴식하면 두개 된다고? 아 진짜네. 여기는 진짜 이거 게임은 너무... 아, 이거 얘네 다 잡고 가야 돼요. 아, 궁금한 게이 친구들 꼭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아씨, 저기 보고 있는 놈두 명에다가. 꼭 잡을 필요는 없다고? 멀리 돌아가 볼까? 아까 여기 돌아가는 길 있, 있긴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막 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 잠깐만. 오, 씨. 오, 놀랬어. 오, 오, 놀랬어. 큰일 다 온다. 한 명씩! 한 명씩! 자례대로 아저씨들! 아 이거 인기가 너무 많아서 탈이구만 한 명씩 오세요 한 명씩 아 도망갑니다 한 명씩 오세요 한 명씩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아 죽었네요 어 뭐야 죽은 거 아니었어? 아 피가 깎이는구나 오이 년씨 뭐야 개쎄네 이거는 막을 수 있... 아. 안잡고 지나갈나 <웃음> 안잡고 지나간다 이거 이 쫄자들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면 아씨 또 나왔어 이쫄자들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면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보스 잡는 게임 아니던가 이거 못 올라가나 어? 이게 뭐지? 가벼운 주머니 돈넛 어, 없다 졸로는못 가나? 뜻시 없는걸로 봐서도 못가는것 같고 아 나오는게 좋은거예요아 그래요? 아니 기아이비 여기도 올라가게 해주지 왜여기 못올라가? 아씨 이거... <웃음> 아까 저희까지 전력질주하면 되겠지? 아, 까아저저씨오저저씨 그 오! 오, 아저씨 아저씨 저저씨 가, 가, 가, 가, 아저씨 저 가, 가, 가, 가, 아저씨. 오, 아저씨. 넘어갔어야 했는데, 저거 뭐야? 오지, 닭은? 이 닭은... 이닭 뭐예요? 이닭 뭐야? 저 어떻게 올라가지? 어, 저 뭐가 있다? 밑에도 뭐가 있는데? 말루. 을 미오 보이는 얼굴이다. 아아. 시노비의 旦那다. 이야, 아의요 일라이ですね. 그날 밤에 대해 묻는다 아까도 그날 밤이라 했는데. 旦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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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니 이토바카시 제니오 용다테테 이다키야센카 나도 돈이 없는데. 딴나니모 킷토 약다츠 시나오시. 나도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도마케니 아노요노 코토 하나시테 사시야게이쇼. 돈이 십전이 있나? 정보를 산다. 니다 돈이다. 話してく 아, 아노요. 아시라와 平田の屋敷に押し入りやした平田はご存知の通り芦名の文系新規な野党なんざ普通は返り討ちです。詐欺団を何げちせんだっての戦の檻だ。若い侍はほとんど出払ってたんでさ。そこを狙って押し入りやしてそんで火をつけ奪ったその最中でさ 旦那と会ったのは？ 旦那は何かを探してた。そんな風に。뭘 찾고 있었아 씨가 <웃음> 짓는 건そんなもんでさ。そうか。ああ。あの世もちょうどそんな顔してやした。今も何かを探しで。ねえ、旦那。お주使いただけりゃ <웃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히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라라라라 뭐, 뭐든 애고 뛰면 안 돼. 이 어린애가 불쌍하네.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안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친구? 이 친구? 아 여기 고기 잖아 는 처음 와서 모르겠네 어떻게 올라가죠? <웃음> 아니 여러분들 버벅 있나요? 나 게임은 굉장히 수월하게 돌아간다 오 어, 약간 좀 버벅이는 것 같다 이제 느껴지네 살짝 버벅이긴 하네 아,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는 낮아도 돼 이런 것도, 이것도 낮아도 되긴 해. 중업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내가 지금, 하우님, 하우님, DRX, VS, APK 경기는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이제 좀 괜찮네요. 아니, 사실, 보고는 싶었거든요? 근데 3키로를 하면은, 그거를 볼 수가, 없어 애매하거든 그러면은 롤창 켜줄 테니까 나세키로 할게요 <웃음> 여기 롤창 하나 켜줄 테니까 같이 보면서 하자고 같이 보면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사실상 이거 깨는데 오래 걸려서 뭐 없나? 오우 와 여기 저..저기 뭐냐 뭔가를 잡는 곳 같은데 뭐지? 뭐..뭐지? <웃음> 뭔가를 잡는 곳 같은 느낌이 들어 뭔진 모르겠지만 아, <웃음> 인스터로만이... 와, 여기 뭐지? 뭐지? 불을 쓰면 그만이야 불? 불? 나 배운 거 없는데 불? 불로 뭐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발에 치였어 어우 음. 어우 음. 미친 아니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좀 너무하잖아. 아이고. 出るわ出るわ出るわ出るわ ,出るわ ,出るわ ,出るわ。 앞으로 피했다나 삭제해라. 아니야 어떻게 깨긴 지금 아직 두 판밖에 안 했는데. 아이 미친. 아 이거 쳐. 개소네. 아아아 아,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니 미친 이대로 죽어 다시 다시. 지금 처음이잖아, 그치? 뭐가 날 주시하는 거야? 저 닭새끼 저거 뭐야 저 자식은 그치? 내가 지금 처음 해가지고 너무 어렵네요 뭐지? 그저 표시가 뭐야? 갈고리? 근데 갈고리를 썼던 게 그런데 아. 감사합니다. 게임 아유~ 몇번 죽었다고 내가 화를 내, 무슨 소리야 아, 음력이야몇번 죽었다고 화를 내요 아, 적기를 어떻게 깼더라? 너, 너, 너! 야 뭐야 저 자식은 뭐야 아 뭐야 얘 뭐야 너 어디서 나타났어? 쟤 뭐야? 쟤는 어디서 나타났냐? 나 살아봐 뭐지? 어, 아니 시프트 시프트! 아, 놀랐는데 스벌팅 아 아니 쟤는 왜.. 어디서 나타났냐? 이제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야 저걸.. 난 이걸 채울 수 있긴 한 거야 레벨업은 할수 있니? 재미는 있는데 네가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 자꾸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거지? 응? 어? <웃음> 왜 그래 왜? 어? 문자했다고야이 양반아 어? 그 이유를 단대서 찾으면 안 되지 응? 니가 못했으니까 지금 <웃음> 네, 김도님 목소리 같아요 아 머리카락 어디서 이렇게 머리카락? 됐다. 어, 하... 깰수 있어 넌깰수 있다. 소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웃음>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알아... 거야? 아... 아니, 아니 미친. 내가 봤을 때는 이 점프를 다른걸로 바꿔놔야 될까봐 시프트가 거리가 뭔가 왜 이렇게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지? 시프트를 잘 쓰고 싶어도 안 된다 내 맞으니까 저 세상이잖아? 아니 이거 두 대, 두 대, 한 대씩 때려야겠다 괜히 욕심부렸다가 자꾸 죽는 것 같아 욕심부리지 말자 자꾸 욕심부려서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욕심부려서 그러는 거야 이거. 괜찮아 이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일 뿐이야 아, 음, 빨리 처치 안하면 않으면... 쓸데없이 피만 깎이는데? 아이, 젠장. 에이, 라이, 큰일 났다. 개오바인데. 개오바군요. 어그로를 풀고 다시 와야겠다. 어그로 안 풀릴텐데. 얼마나 멀리 가야되나. 적기는 계속 할텐데 아 저기 밑에 있는 애가 문젠데 어. 이리와 너 그냥 너가 일로 와라 그 지푸라기 지푸라기 온다 음. 아 이제 저 적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리로 돌아갔니? 지금 어제 풀려있으니까. 아씨, 몇대 때릴 수 있었는데, 이거 몇대안 때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온다. 와라. 와라. 세으로 상대해보겠어. 아 뭐야 잠깐만! 환약 먹었어? 아씨 먹어야지 어그로 풀려서 다시 체력 찼죠? 이거 다시 싸워야 돼와 어떻게 싸워야 될까? 뭐랑은 어떻게 싸워야 한 싸움이라고 할수 있을까? 아이라씨 <웃음> 에라이스 에라이스 아저씨 좀 살살하면 안됩니까? 하나 아, 둘셋 아니 아니 하나 둘셋 빠지고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따지고, 아, 둘, 셋. 아, 둘. 아니, 이건 처음부터 꼬였어 이건 처음부터 꼬였어 이인1 0원 감사합니다 하하! 게임모스! 하하! 게임모스! 하하! 게임모스! 인정? 하, 인정! 방제부터 못한다고 써놨는데 이건 별로 나에게 딜이 들어오지 않아 난 원래 게임 못하는 사람인 거 알고 있어 아, 소리 땀 난다. 형도 꼬여가지고, 아까. 어, 이거 안 들켰었네. 아, 안 들킬 수도 있네. 무신냈다 나 인살될걸요? 인살됐는데 나 방금 들킨줄 알고 그냥 가까이 갔어 2개 다 먹어 그냥 뭐해 공격해 공격 안하니? 아직 목숨 있으니까 한번 죽어도 일단 상관은 없는데 아 이건 죽었다 자라나시오 쟤랑 나랑 드렸다 이거. 이거 안 들키고 인살이 되긴 하겠는데. 옆구리로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분명히 인살 될 텐데. 어, 뭐야. 뭐에 걸린 거야. 들켜도 인살 안 된다고. 인살 된다고? 아, 그래? 그렇다면. 能不 아 이거 이렇게 오래 안걸렸는데 아니 아 이거 그때 이렇게 오래 안걸렸는데 얼마나 실력이 퇴화된거야 <웃음> 짜증나네 <웃음> 그때 이렇게까지 오래 안했어 이거 나남의걸 봤는데 그렇게 오래 안된 것 같았는데 내 하나만 얘기해줄까? 네가 존나 못해서 그래 아 존나 못해, 진짜! 아, 진짜 존나 못해. 아, 씨발, 아니, 아니, 사람 새끼세요? 어? 너 미쳤나 봐 아, 뭐야, 위에 있었잖아? 아, 아까 걸리던 게 그거였구나. 아니, 아 올라가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아, 큰일 났다. 두 대만 때려야 되겠다. 신부리니까 안 되네. 스가들이안 들어가신다면 밑에는 어떠신가요? 몰라, 씨. 그냥 게못하자리가 지금 딜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 난 지금 내자신에게 너무 화가 많이 났어. 손가락 봐, 씨. 이번에 잡으면 만 원. 아 이번에 잡으면 만 원? 내 잡으면 만 원이랬다. 잡는다. 아, 잡을 땐 마들 타면서도 안 잡히고 진짜 하나 더 엄구, 하나...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 올라갈 데가 없어. 어떻게 올라갔지? 지금 어그로 안 끌렸거든? 이거 올라갈 데가 없잖아 올라갔대요? 하.. 일단 여기 어그로 끌리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 진짜 저 뒤통수 한번 후려치고 싶은데 저. 이 밑에 뭐지? 이 밑에 뭐죠?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서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 위에 못 올라가잖아 일단 북면돌파는 어쨌든 어그로 끌리는 건 똑같고 그냥 때리는 방법이 제일 평범한 것 같긴 한데 꼼수 좀 부리고 싶은데 꼼수, 꼼수를 부리기에는 올라갈 곳이 없다. 타일까, 연미 타일까, 타실까, 일까아 둘은 이미 깼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비교를 하기엔 좀 그렇지. 내가 골드이.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쪽으로 끌고 와야지 안그러면 저쫄자들 안그러면 저쫄자들이 따라올거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이 미친 발길! 이건 옆으로 피해야지 미쳤어? 아 미친! 반사판이다 아 지, 지졌다 아왜세번 때렸냐 멍청아 두 번이라니까 내 망했네. <웃음> 야 빵점이야 빵점 0점. 이제 깎일 것도 없어. 애초에 올라갈 것도 없긴 했다만. 이번에 잡으면 어쩌나? 면요, 아니, 불덩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번 개망인데? 이건 이번 망했는데한장도다 썼어 이번 반은 망했어요 아니 봐봐? 이거를 어떻게 피해야 돼? 앞으로 달려들면은 내가 시포트로 피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포트로 움직인 곳으로 가거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봐, 이봐, 이봐, 이봐! 보이세요? 아, 붙어서 싸워야 되는 건가? 아, 근데 붙으면 자꾸 발개질에 채이던데. 아, 씨, 진짜. 좋아 이번에는 <웃음> 아 진짜 미치겠네 여기서 막힐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남들보고 비웃을 처지가 아니었어 어 이렇게 생각보다 금방 깨는데 쓰읍, 왜 이렇게 꼬이는거지 저번 생각보다 금방 깼었는데 <웃음> 어그로 안 끌리게 내려오자 위 어그로 걸리면다 먹다 아오! 오, 오, 오, 오. 아저씨 살 잘합시다 아 이봐 아니 미쳤어 아이 죽었다 아야아야 실력이 늘었다고요? <웃음> 고마워요. 오랜만에. 아, 듣던 좀 반가운 칭찬이네. 너무 반가운 칭찬이네. 아, 칭찬 안 해줬는데 유일하게 칭찬해주시네요. 아니 이게 어지 아, 아, 어 뭐야 옆으로 피했는데 아 처음부터 이렇게 쳐맞으면 나 여기 어그로 끌려 야야야야 어그로 끌려 안돼 이봐 이봐 뭐 어떤 타이밍에 아. <웃음> <야>. <웃음> 나 뒤에 있었잖아 야. 아니 방금 뒤 있지 않았나? 오. <웃음> 아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빈 오. 푸드박을 가지고 아이뭐아 나라도 들고 있으면 좋겠어 그럼 막을 수라도 있지 쟤는 손가락으로 싸워가지고 막지도 못하잖아 <웃음> 이거 투수들 몇 번만 했겠어 솔직히 말해봐 이거 깬 사람 다짐보는 사람이 깬 사람들일 거 아니야 이거 몇 번만 했겠어 빨리 생각해내 빨리 몇 번만 했겠어 빨리 잡기 빼고 된다고? 아 진짜요? 아 막을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였어? 뭐지? 이렇게 된다고? 아 진짜?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 얘는 아 뭐야 아 막기가 되는 애였나아유아 이거 이거 이거 빼고는 아 되네 아 아씨 이것도 막았어야지, 바보야. 아! 아시면 뭐하냐. 저거 빼고는 된다는 거 아냐. 아! 아! 쉣. 되는구나. 몰랐네. 아! 아씨, 다시 해야지. 나는 몰랐어. 다 막으면. 그렇다고? 그냥 아까처럼 하는게 나은건가? 원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웃음> 짜증나 아 내가 나한테 짜증나네 아 진짜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하는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모르냐고. <웃음> 자꾸 점프가 습관이 돼 버린 나는 매번 이렇게 죽었어. 아쉽게 빠지네. Don't give up. 아, 격당하게 아, 생겼어. 당분 좀서치할게아 진짜 난 점프가 이게 습관이 돼서 맨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점프... 가 맥주 하나 꺼내오라고. 달려도 피해진다고. 하우님, 반포자이가 걸려있어요. 파이팅! <웃음> 반포자이... 고에 반포자이가 걸려있다고. 이거 깨면 문자 될수있 그 이걸 써보려고 해도 안되네 음, 아 미친 이걸 뒷발을 아이거 죽어요 그냥 죽어야겠다 아니 이거 왜 뒷발 발도 더럽게 커가지고 거를 아! 이기 계단! 계단 벽이 있는게 말이 돼? 아니! 계단에 요를 요러... 아니 계단에서 왜 밖으로 안나가지죠? <웃음> 우하 우하 살좀 빠졌다고요? 전 요즘 들어서 살 빠졌다는 소리만 계속 듣네요. 뼈다귀 되겠어. 그뭐줄 능력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데 진짜로 증명하고 얘기하세요. 안돼 안돼 안돼. 넘겨라. 싸워라 둘이 아, 쟤는 왜 왔어? 헷갈리게... 아, 떨어진다. 아, 진짜 나저두 마리랑 싸울 자신 없다고. 창제비. 아. 씨. 아, 좀 죽어봐. 아, 미친 아... 저... 저 자식아... 아... 진짜... 아니, 원래는 제까 제네 까지 없애야 되는데... 호다다 가서 없앨 수 있나? 없애고 싸우는 게 마음이 편할 라나 어글로 안걸리갈 수도 있는데, 걔부터 처리할까요? 아이고... 아... 쓸데없이 눌렀죠? 아이 젠장 이판이한 판에 걸려있는 거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다들 안전자산이라고 막거는데 어? 안전자산이라고 그렇게 막 걸면 위험해 위험해 긴장하지마 넌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어 반만 이기면 돼아저 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가까이 가는 순간 어? 아까 못뭐 뜨지 않았나? 아, 걸렸다. 아니 제는 왜안 떨어져? 와, 아니, 아 미친! 너 휴지박이 하나.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 갈고리를 아까 쓰려고 했는데, 아 근데 위에 위에 저 표시 뭐지? 아까 뭐 하나 뜨지 않았어? 아닌가? 이거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 이쪽에 아까 뭐 뜨지 않았어? 여기 올라가서 인사를 안 되나? 거짓말 치지 말아요. 애초에 못깰 거라고 생각하고 걸었잖아. 너무 가까이 붙어서 싸워서 그런가 봐요. 아 이거 너무 넘... 몇 분만 있 뭐, 이상하다. 아까 여기 좀만 가까이 올라가니까 저기 뭐 떴는데? 저 올라갈 데 없어요? 이상하다. 일단, 여긴 올라갈 때가 100% 없어. 아니, 근데 나무로 올라가도, 보세요. 내가 다른 길을 찾아봤거든? 근데, 네. 여 떨어지기 전에 잡는 거 외에는 갈 곳이 딴 말이지. 와 이걸 맞으러 들어가네요 와 이걸 맞으러 들어가네 야 이건 개오바네 첫판부터 꼬였다 처음부터 꼬였어 오. 려야 되는데? 아, 진짜 뒤로 가야 되는데. 아이, 죽어. 오. 보스 아니에요. 맞아요. 누가 뭐래? 나 보스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나나 <웃음> 나 보스라고 얘기한 적 없어. 전 이걸 보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때? 아까 스페이스바로 점프하니까 점프해볼까? 점프! 이렇게 할때 점프하니까 좀... 뭐, 되던데? 연구를 거듭합시다. 언젠가 깨겠지 그까요그 인사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중요한거 이 친구의 인사를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뒤로 못가겠어 절벽으로 집어 던지는 게 어딨어. <웃음> 아니. 아, 이걸 절벽으로 집어 던지는 게 어딨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숙이고 가도 들키고 돌아가는 길은 없고 날라갈 수도 빨리 가도 들키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근데 저는 인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인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지 내가 없나요? 여긴 없죠? <웃음> 그.. 있어요 그 전. 는 아이 미쳤다가 또 가까이 갔어 아이씨 잡을 수 있었는데 삭제해라 애송이 <웃음> 어, 지금 여기 한 2시간쨴가? 3시 2시간쨴가? 어.. 괜찮아 괜찮아. 희망을 봤지? 희망을 봤어. 희망을 봤다고 칩시다. 한두 시간. 여기까지 온다. 한두 시간 걸렸네. 이 계단 여기만 올라가면? 걸린단 말이지. <웃음> 아, 이거, 아. 암살 어떻게 했더라? 길은 여기 하나인데. 암살 어떻게 했지? 아니, 인사라는 법이 수그리고 나서 멈추면 줄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봐, 이봐. 수버리고간 다음에 뒤통수를 후려쳐야 되는데 조용히 가서 뒤통수를 후려쳐야 되는데 지금 방금처럼 하면 인사 안 해도 돼난좀더 쉽게 하고 싶어서 <웃음> 난좀더 쉽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냥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또그저 방향으로 갔다 반대 방향으로 갔다 오우쉣 진짜 미쳤네 우와! 아 이거 그냥 죽자 아 이거 죽자 그냥 아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뭐야! 오, 발길질을 세번 하는 것도 있었어? 발길질을 세번 하는 것도 있었어? 처음 보는데? 아 불을 가장 두려워한다. 나 그때 또 다른 데 갔다가 갔던 것 같아 근데 이거 순서아닌가 이게 순서가 맞았던가? 아니 이게 순서가 맞았어 이거는 깨고 갔던 것 같긴하다 불을.. 그니까 내가 불을 어떻게.. 아까 막불 쓰니까 막 후회가긴 하던데 아! 아이 쎄! 아이 젠장 쓸데없이 피 깡난다 야 죽어 죽어 죽어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나 죽어 그니까 죽읍시다 여기만 이틀 한 사람도 있다고? 아니야 나 그때.. 나나 죽어? 에이, 여기 이틀? 난 이틀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체 이게 재미가 없진 않거든? 그냥 못 깨서 화날 뿐이지 재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 그게 재미가 없는 것일까? <웃음> 나 그냥 잡아 어! 어! 어! 어! 아... 마지막 되는데아 이거는 뒤로 빠지 면 어우 안걸렸다